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라시스코 우크라이스카야뭐이냐 1년 전황 요약 러시아군은 자바베드를 상징하는 z 식별기호를 그리고 벨라루스군은 O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 해병은 V자를 전차장에 표시하고 우크라이나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블라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와 이니셜이 동일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상당한 물량을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지역에 투입합니다. 이 군대는 해병을 뜻하는 V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는 수도 키우가 있는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에서 동시에 진격을 시작합니다. 개전 후 러시아는 상당수의 공격용 핵기를 동원하여 공항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항은 개전 후 우크라이나가 재탈환하게 됩니다. 개전 2개월째 수도 키우는 함락시전에 달하고 수미에서는 공성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동부 돈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부 그리고 남부 해로소는 러시아에 함락됩니다. 개전초 러시아는 다수의 탱크를 동원했었는데요. 일본은 대전차 미사일인 엔노나 드론 공격을 받아서 파괴됩니다. 물론 러시아도 다수의 엔노를 노획하게 됩니다. 개전 두 달째 러시아는 키우와 수미 그리고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부와 남부는 여전히 러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전쟁기간 동안 러시아는 흑해 재해권을 확대했지만 일부 러시아 함선은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 협정으로 8월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을 재개하고 국제 곡물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입니다. 개전 3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 시베르 도네츠크 쟁탈을 위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2022년 5월 러시아는 돈바스강의 부교를 만들어 공격하려다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병력을 너무 한곳에 집축한 것이 전략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개전 4월째 6월 러시아는 시베르 도네츠크를 공격하여 함락시킵니다. 시베르 도네츠크에서는 격렬한 교전이 있었지만 우크라나의 이 공수비대는 결국 행복하게 됩니다. 개전 5자 시대인 7월 우크라이나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전 다수의 이란제 드론을 공급받았고 사헤드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러시아는 6천대 이상의 드론을 모스크바 인근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전 8자 시대인 8월 우크라이나 전선은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전 후 6달이 지났지만 러시아는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조성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피기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전 7달째 9월 동부전선은 벌써 3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6월부터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이저를 공급했고 이 미사일은 은폐된 러시아의 보급트럭 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미, 미사일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거리가 70km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개전 8자일째인 10월, 동남부 전선은 넉 달째 교전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0, 10월에는 크리미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폭파되어 러시아 쪽 보급에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전 9월째인 11월 우크라이나는 남부 헤로선을 재탈하게 됩니다. 11월 우크라이나가 남부 도시 헤로선을 탈환하면서 다수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투항하기도 합니다. 개전 10달째인 12월 임시 휴전 발표가 나오기도 했지만 전쟁은 1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전선은 교착상태이지만 참호전과 시가전은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말 전선은 교착상태에 있지만 미국 등 서방국의 탱크 지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방이 공급할 탱크는 게임 체인지로 여겨지지만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도 대전차 미사일로 반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선한 후 1년이 지났는데요. 러시아 측 피해는 전사 15,000명, 부상 21,000명으로 우크라이나 측 피해 전사 13,000명, 부상 3만 명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차, 장갑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 견인포와 자주포는 거의 3 배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 측 피해를 보면 러시아의 항공기는 72기가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 항공기는 56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헬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 그리고 통신 차량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간의 전환과 교전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다른 다양한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